많은 도움을 주는 게 학교의 역할인데, 그게 뭐야? 무슨 회사도 아니고, 하, 감사합니다. 지정 씨,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대만도 한국에서도 사실 학교에서는 모든 상황이 그렇게 다 달라요. 그렇다면 올해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외국인 학생들이 봉입니까? 라고 했어요. 봉이 뭐냐면, 어, 여러분 호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호구. 여러분 호구라는 말 들어봐요. 봉은 좀 옛날 말이고 호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쉬운 사람을 호구라고 해요. 야 이거 이거 저거 공저저디이 야, 다이 아, 개다, 개다. 그다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호구라고 하는데 그게 봉이란 뜻이에요. 유학,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 이거는 생들이 호구냐? 외국인 학생만, 주요, 고와이쉬성만 상성, 회용, 등록금이 쉐페이가 인상, 상성했던 대학들이라는 거죠. 아니, 똑같이 외국 사람, 한국 사람도 한신고했는데왜서뭐 외국 사람만 학비가 비싸지 못은 건지 한번 우리 분석을 해볼게요. 자, 외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야호치어하는 서울의, 서울시내, 서울, 서춘, 리멘트, 주야다, 다수의 열 개를 조사한 결과 열개 중에 여덟 개 대학교가 최근 3년 왜왜 왜서 왜, 왜, 뭐 최최신 산리니까요 최근 3년이 이제 그 코로나 때 얘기하는 거죠 등록금을 올렸어요 더 혹시 올릴 예정 야 삼성 야 T카우 할 것으로 추이런 확인됐다는 이 거죠 오 oh 마이 갓이죠 그렇죠? 성균관 대학교와 중앙대 아 지금 다 지정 씨가 말씀하신 대학교들이죠. 2022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 산휴가 신카휴니까 2학기. 저 저거 쉐치 얘기하는 거죠. 학부, 대쉐부와 내가 그, 어, 연주소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현행보다 비씬싸이다 있어요. 지금보다 5%나 올렸대요. 오 마이 갓 주죠. 그리고 서울 월리일 대학에는 학부생은 100%. 엔? 대학원의 경우 연조성은 20%를 올렸대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CFA가 비슷한데 거기다가 100%를 올렸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칭시 따주다 여러분 들어본 대학들이죠. 다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2022학년도 샤 쉐치 2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따 쉐프 뉴 쉐프 선더 쉐프 페이를 5% 인상할 계획이래. 서울 연세대 등은 아직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상승 올리지는 않았어요. 응. 에 자,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대학의 금 동화줄이다. 황진시행이 왜? 학 인구 감소에 따라 学学学习的人口的减少减少学习的人口噶学生也主要在外国中时候每一年内国人国内的入学生的数字噶减少主要在外国的反而留学生留学生的人增温为本来我们要求的这这个系比如说我观光系本来是每年固定一百个人那个以外 이 원래 고정된인구 이외의 수준을 정원 외라고 하는 거죠. 입학해서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 이거는, 이거는, 이는이는 이거는, 이거는, 이는이거죠이한없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음. 이러는이어떻이 보면 이거입 이거는, 이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는이이이이는 작년 5월 리만에 있는 외국인 학생 수가 8만 명 수였어요. 근데 10년 만에 신인 허. 작년 만에도 15만 명 늘었어요. 와 이미 차브또 2배, 배두 배죠 두 배. 2배. 올해는 코로나가 끝날 기미 차브또 지에 슈더 양 즉기 때문에 대학들은 각종 SNS를 통해서, 영런各式各样的 SNS 방식으로 홍보 광고를 했다는 거죠. 학교들을 홍보하는 거죠. 아 코리아 유니버시티. 세종대학교,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오세요, 우리 학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반기, 하반기는 이제 이제 일 년의 반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반기에는 유학박람회, 짧이 만이에요 제가 매년 주입한다. 유시에 짧 회, 보란회 하잖아요. 유학박람회를 통해서 해외 현지에 가서 이 학교 사람들이 대만 유학박람회로 와서 제서 광고 탐문도 대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대만에서 그런 유학 박람회 가서 한국어 도 쓰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봤었어요. 한 번. 응. 한국 대학교 많이 오더라고요. 대만. 에 그만큼 대만 학생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이 공부하러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응. 자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만 지어 워면만 쌍션 티 그러니까 빙꼬이 해지는 거는 명백한 자비에 차별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경희대학교 컨벤션 경영학과 이거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광광 거든요관광 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융명기 씨는 뭐라고 했냐면 인상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뭐 루거 우자상 디가우메방아바화뭐그 메관 메방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만, 지역 와이코런 리요시에서만 등록금이 올라가는 거는 부당하다, 꼭꽁빙이라고얘기했는 거죠. 당연하죠. 아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한칭지시한 말레이시아 에 유학생 호서텐 아마 제가 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유학생들은 코로에 코로나 때문에서한에서한비에서 한국에서 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에국에학한국에 대학 시설을 이용도 못 하는데 오했어 뭐 이런 결정을 하는지 불공평 불공평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아까도 지정 씨가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 온라인 수업밖에 들을 수가 없었는데 비용은 똑같았다는 거죠 음자 특히나 영어 수업이 적고 인원크서이국한사하고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지원 체계는 뭐냐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유학생서적응에서려국에서한국인서너국 많다는 국죠 사실 국한국이면한국히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 뭐뭐 뭐 대만도 똑같죠 한국인뿐만 아니라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좀 영어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다양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세상 쿤난 뉴셔성 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죠자 음. 사우디 아라비아 와우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온 사나 아흐메트 <웃음> 경북대학교 한국의 종부에 있는 거요는 이제 응용 응용화수 공수에 있는 보습고 정보시반 수업을 하고 있는 이 분은 뭐냐면 해당 전공에는 타다시에는 영어 강의 인원커가 하나도 없어요. 좀더 하원커라는 거죠. 특히 사나 시 뭐냐면 한국 시험을 영어 시험으로 대체해도 됐기 때문에. 인타한번 B 에도 쓰고 수험자가 하원 가우스 토픽 가우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를 바꿔도 돼요. 환의 인원 커청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뭐,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이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지그이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이그이는 그때는 는 그때는 그때이 그때는 그때때는그때이그는대만는 그때는 그때는 저는 이제 대만에서 박사 과정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스바다아우시에서 공부를 할 때도 물론 교수님들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영어도 잘하시지만 사실 모든 수업은 다 중국어 수업이죠 자료가 중국어 영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수업은 중국어 수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고 대만에 왔다 보니까 정말 저는 띠휴치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빠다 멍 때리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하면 어 어제 술로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뜰이 나들고 가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아무것도 뭐 피드백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되게 공감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2017년부터 가천대에서 바디오메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어렵네요, 무슨 말인지. 네. Biomedical, 생물학인 거같 i 요 a 네이 i 엔지니어링, 공 a 석박사, 수업보스, 동호 a 청을 밟고 있는 와자드아 l 시라는 외국인도 아니, 일부 대학에서는 영어 시험만 가지고 유학생을 뽑는다면 b i 이부 e d i c 쉬에서 i o m 어 d i c a l b i o m e d i 한다면 그들에 대한 지원도 为了他们的原那个帮忙的系统도 영어로 안 해야지 않나? 왜? 为什么你们都没有장인원들의 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 왜냐고 오지하르 위해서 대학교에서 영어 같은 외국어를 할줄 아는 교직원, 회장 인원 외의 더 교직원, 교직원은 이제在公司在大学里面工作的职员들을 교직원이라고 하죠. 교직원들이 필요增加 많이, 많이 생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음, 그죠 어때요? 지정씨는, 어. 아, 근데 요즘에는 한국의 대학교들이 중국어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나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중국 유학생, 대만 유학생들이 많아서 중국어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듣기는 했었거든요. 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혹시 지정식 뿐만 아니라 선생님 저도 외국에서 해외에서 유학해보신 유학해본 적이 있어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석은씨나 비키씨나 미에씨나마이크씨나 펀칭씨 중에 한국뿐만 아니라 선생님 저도 외국에서 공부해봤어요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국에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을 자 지정시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면서 친구 사귀기도 어려운 데다 고국 향수병까지 겹쳐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자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월 스위스에서 입국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와. 준비하는 니콜 씨.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한국 생활을 안내해 줄수 있는 한국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 친구도 없어, 친구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가니까. 진행돼 한국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 고국의 없어요. 가족이 그리워지지만, 쉽게 보러 갈 수도 없어 우울함마저 느낍니다. I a s a t t h e school offers a, a counseling. Um, I would like to go back home to s t e n in Christmas time.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처지의 외국인 친구입니다. if the situation is still like this b 리콜씨와 같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I was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학교에 다니는 느낌이 없대요. 왜냐면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사귀고 사람도 없으니까. And trying to find that sense of community, and that sense of feeling that you're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올해 4월 기준으로 15만 4천여 명 심지어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인터넷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유학생을 해본 입장으로서 덕질를 마신냐라는 국위한테 그런 표면적인 인성이 있어서 조금 불편했어요 한국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향수병까지 겹치며 말 못할 우울함마저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굉장히 슬프죠. 맞아. 왜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한국인을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막 내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막 욕을 해. 그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인 거죠. 아, 비키 씨는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자그 비키 씨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키 씨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근데 저는 유행 아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일 음. 아.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갔었어요. 음, 그러면은 비키씨가 그렇게 어릴 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셨는데 어려운,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음... 역시 언어... <웃음> 네, 저는 영어를 진짜 못했었거든요. 네. 네 아예 못해서 진짜 한... 어, 약간 1년 반 동안 어려웠어요, 저한테. 그럼 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학교 생활은 괜찮 괜찮네 아, 네. 왜냐면은 딱 저도 이제 미국 이런 데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 그런 편견 차별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막 들으니까 있었어요 어있었는데 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오근 네. 네, 그게 큰큰 상처가 되지는 않았구나 그죠 어 제가 어 겪기 때문에 음. 어 아 진짜 저 영어를 진짜 잘할수 밖에 어잘 해야 할 그런 약간 분노? <웃음> 분노가 들어서 열심히 해서 영어를 지금은 영어를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비키씨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장난이 뭐였어요? 어.. 저는.. 어. 아예 못하기 때문에 어뭐제 저한테 무슨 짓을 하, 했나 아, 잘 했다면 볼. 오 저는 선생님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말할 수, 막 <웃음> 어떻게 말할 네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은 진짜, 진짜 못한것 같아요. 네나 나쁘다. 진짜 나도 물론 네. 그 친구도 어려서 그렇겠지만그도아 네. 그래서 약간 1년 정도 네,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음. 어좀더좀보하고 음, 시간이 지나면서 네. 네, 원래 저는 저는 원래 어, 일반 미국인 학교 네네네네학교 다 같이 다녔기 때문에 와, 어 영어를 많이 ]구나. 네 많이 어 들어봤고 네 그래서 점점 느렸어요 네와 음, 저는 지금 상상도 못할 것 같아 제가 만약에 지금 사실 뭐아 그래도 선생님도 대만에 왔어요 리오슈에 했잖아요 유학했잖아요 할수 있지만 사실 같은 아시아잖아요 근데 아. 제가 막 그런 미국 캐나다 어우 저는 아우 상상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물론 저도 일하면서 많은 서양분들을 서양 대학교의 교수들을 만나지만 네. 그냥 뭐 그냥 만나서 뭐 세이 하이 하면서 그냥 회의하는 거랑 내가 그 문화 속에 살면서 아시아인으로서 나를 보호하면서 사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 저는 어린 시절이 갔었기 때문에 좀더 어~ 간 간단할 어~, 어. s u 네. 수도 있어요. 네, you so. When you're new, 때 o u r e a song. You're a cook. You're a cook. You're a cook. y o u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었는 게 저는 어 나쁘지 않아요. 네. 어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도 20대 중반, 25살부터 대만 생활했는데, 을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대만을 가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제가 대만 가기 전에도 회사 생활도 하고 뭐 야키토를 내봤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성인으로서 진짜 뭔가를 배웠다는 라 거는 대만에서 많이 배운 거거든요 근데 대만은 특히나 한국보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내 의견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이런 문화를 제가 20대 절반을 그렇게 배워서 저는 저도 대만 생활에 막 제가 받았던 상처는 조금밖에 생각 안 나고 고마운 기억만 그만큼 나거든요 음 그만큼 이제 뭐 네. PC와 저는 이제 시간이 달랐지만 그래도 저도 그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비키 씨. 감사합니다. 네. 자, 비키 씨는 오히려 어릴 때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오히려 내가 언어를 못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더 빨리 많이 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분노의 학습인 거죠. 음. 자, 여러분, 이건 그냥 샘플이에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박사를 공부할 때, 이제 고리 TV 따시에서 공부했었어요. 근데 고리 TV 따쇠는, TV 따쇠는 사실 특수 대학이잖아요. 특수 쇠. 최상...